안녕하세요 연수당 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 네. 저희가 이번에는 사주 말고 음.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갖고 왔어요 네. 이게 뭐냐면 집을 판매를 하는데 집. 네, 빨리 판매할 수 있거나 뭐잘팔수 있는 이런 비방? 방법 비방 네. 이런 어. 것들 있죠 있죠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어 통상적인 그런 비방들하고 좀 달라서 우리 할머니가 내려주시는 거는 근데 이게 집이냐 땅이냐 뭐 건물이냐 그 집도 왜 빌라 주택 여러 가지 용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어떤 방향과 어떤 위치 어떤 장소 <웃음> 그게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음 보통은 제가 비방 내리는 거는 그 장소에 가서 장소에 가서 그냥 한번 둘러봐요. 둘러보면 좀 기운이 너무 가라앉는다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청소를 좀 권유를 합니다. 청소. 그러니까 안쪽에서부터 바깥 만약에 이제 어떤 사무실이라고 예를 들면 안쪽에서 바깥 출입문까지 싹 빗자루를 쓰라고 제가 권유를 해드린 적은 있어요. 빗자루를 쓸어 쓸어서 그 기운을 그냥 밖에 내보내 버려요. 그러면 그 자리가 좀 기운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들락날락하면서 사람들 많이 보러 오겠죠. 오다 보면 금방 또매 매매가 되는 그런 그런 비방들도 있고요. 근데 내가 요즘에 이렇게 집터를 좀 보러 다녀요. 손님들이 의뢰를 해서 근데 가면. 어왜 팥이나 소금을 막 놓잖아요 근데 음. 그게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그리고 코뚜레를 이렇게 걸어놔 코뚜레, <웃음> 코뚜레 뭔지 아시죠 네. 그게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막 금전운도 좋아지고 조반, 집안의 기운도 좋아진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 입구나 어디 이렇게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음. 걸어 놓는데 근데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장사나 영업터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이제 특징적인 뭐 의미가 있으면 상, 집안에도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은 그냥 이제 인테리어 인테리어 좋, 누가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나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봐서 내가 누구, 누군가의 구누 말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딱 봤을 때내 느낌을 믿으셨으면 좋겠어 내 느낌을 믿어서 어 저거는 어 괜찮네 근데 어 저거는 좀 나는 좀 그런데 옆에서 어야 그거 괜찮아 괜찮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설득을 당해서 내 집에 드 갖고 들어온단 말이죠. 음. 그러면 그 자리를 만약에 팔아야 되거나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물건 때문에 그게 발목 잡히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음. 집안에 뭐팥 놓는 것도 이게 팥을 놓는다는 건 이게 어 우리가 집 지금 이제 우리 컬스, 오늘 저기가 뭐야 <웃음> 집. 팔잘 팔리는 법이잖아요 집금잘 팔리는 법 응. 보통은 제일 처음 청소해요 청소고 그 다음에는 저는 청국장을 많이 끓이거든요 청국장을 많이 끓여서 에고넥살 좀 걷어내는 음. 그리고 장사영업 장사터나 영업터나 집터도 그렇고 다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기운적인 게좀안 좋은 긴들이쫙 들어오다 보면 이게 묶여있어 묶여있으면, 근데 냄새로 그냥 환기를 하면 괜찮은데, 환기도 환기인데, 어떤 이제 우리가 막 쑥을 태운다거나, 막 연기를 태워서 이제 기운 정화를 하는 그런 이제 비방용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밥을 태운다든지, 밥을, 냄비밥을 새까맣게 태워요. 응. <웃음> 어. 왜요? 그러면 연기가 엄청 나잖아. 탄내가 나요. 그러면 그 자리가 좀붕 떠. 어. 또뜨면서그 자리가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간다거나 안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집들은 영업, 영업 장소 그런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장소들은 그런 비방을 좀 많이 내려 주시고요. 음. 밥을 태워요. <웃음> 어, 그런 음. 방법.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런 구석진 데 동전 같은 것도 놓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쉽게 따라하시면 안 되고 통상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맞춘 비방이라서 저희 할머니가 사용하는 비방들은 근데 그 동전도 위치 어디 어디에 놓느냐 거의 이제 음, 출입문 코너 구석진 곳 그런 곳에다 좀 동전을 쌓아놓 쌓아놓든가거나 아니면 펼쳐서 이게 좀 일자로 내려 놓는다거나 왜냐면 그거는 왜 우리가 매입하고 매매하면 돈이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 동전 같은 경우는 그문 앞에 놔두면 누군가 빨리 갖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음... 빨리 갖고 가고 싶으면 그 자리가 빨리 팔릴 수 있어요 아... 응. 빨리 팔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좀 찾자면 음, 그 일단은 출입문이 굉장히 제일 중요 하거든요 뭐 들고나고 하는 자리가 그리고 우산 같은 거 꽂아져 있으면 안 돼요 우산도 우리가 그러니까 우산도 출입문에 모르게 방치해두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산 같은 경우도 음 어떤 이제 우산 우리가 신발장에 신발을 놓듯이 우산장을또좀 따로 마련해서 얘는 우산 자리야 이렇게 해서 좀 마련해놓으면 그 입구도 막힘도 없을뿐더러 이거는 뭐 매매도 잘 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집안에 내가 기운을 어떻게 좀 정화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리고 우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내돈내산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 우산이요. 우산. 우산. <웃음> 그런가요 우산을 사지 않나 많이 사나 아니 근데 좀뭐이 주는 좀,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고 받고 응.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내옷 사는 것처럼 꼭뭐 갑자기 막 소나기 내리고 아, 그러면 그, 사겠지만이 어. 사겠지. 근데 어디 가면 야 우산 없어 우산 하나만 빌려 줘. 이런 것들이 많아. 근데 그거는 내게 아니잖아. 빌려 온 건데 빌려 온 건데 내 집에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좀 기운적인 것 자체가 그리고 응. 주워 오는 물건들도 어 이게 뭐 필요에 의해서 그주워 그러니까 오시는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그렇죠. 그게 뭐가 근데 오히려 근데 매매 매입할 그러니까 이걸 빨리 팔아야 될때 어떤 이제 밖에 좀 흙을 퍼다 놓는다든지 돌을 갖다 좀주워 놓는다든지 음 그런 이제 좀 물을 뿌린다든지 저는 이제 요즘에 좀 물을 뿌리거든요. 음... 물을? 그리고 뜨거운 물좀부을 때도 있고요. 어디다가요? 음 하수구. 뭐, 뭐, 물 내려가는. 화장실이나 어. 화장실 개 세면대 개수구 네. 변기 음. 집안에 물 흘, 흐르는 데 있죠. 물이 빠져 나가는 곳 음. 그런데 뜨거운 물을 끓여서 부으세요. 그럼 어떤? 그러면 그 집도 이제 좀 어, 막힌 것들이 뚫려가면서. 아. 기가 음. 잘, 어, 어, 그렇죠. 잘 통하는 느낌인 거지. 아. 그러면서 매입도 매, 매매가 좀잘될수 있는 방법 중에 아. 하나예요. 어, 너무 신기하다 어. 저는 좀 약간 이렇게 막 부적을 쓴다거나 보통은 막 이렇게 바늘 꽂아 놓으라고 하시는 그런 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요. 방법이 비방 같은 경우는 진, 비방 같은 경우는 좀 그래. 어, 어디, 어디는 진짜... 뭐밥 태워라, 어디 뭐 이렇게 음식 해 먹어라, 부침개 구워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 <웃음> 그리고 막 사람마다 막 껌을, 껌을 갖고 다니라든지 동전 갖고 다니라고 하든지, 그리고 뭐 이제 좀 먹는 거로 좀 치자면, 그때는 뭐 어떤 비방을 치긴 했었는데, 좀, 그리고 어디 들렸다가 가거나, 굉장히 다양해요. 음. 굉장히 근데 그게 <웃음> 그 목적, 그 용도에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거주지나 뭐 사무실 아니면 뭐 음식점이나 네네네. 뭐 판매하는 그런 장소마다 다좀 달라요 아 그것도 이제 다 그걸마다 또 다르는 거네네 다 달라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음. 주신 거는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그... 통합적인 아 통합적인 음, 많이 사, 많이 비방 내려주시는 방법들 <웃음> 인터넷에 보면 이런 거 치면 물품도 판매하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이름? 그런 거 함부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어. 왜냐면 이게 이런 이제 간절한 마음은 있으나 한 번쯤은 이런 무당들한테 물어보고 참고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가위 거꾸로 걸어 놓고 막 이런단 말이야 어. 찾아보니까 뭐 부적도 많이 판매하고 그런 어왜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기운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냥 부적이고 어떤 영향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고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남용을 하는 거죠 남용 음, 음. 그럼 이번엔 반대로 네. 두면 안 되는 것들? 뭐 하면 안 되는 것들 이 있을까요? 두면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어서 뭐 집이 안 팔린다던가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이런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비방들을 하면 더 묶일 수가 있어요. 더 묶여서 안 팔려. 안 팔려요, 더. 어느 누가 그랬대, 안 그러면 자기 막 인터넷 찾아보고 보통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간대. 이런 비방들 있죠?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랑 똑같아요. 목적이랑 달라. 그래서 나는 좀 그래. <웃음> 근데 선생님 그 네. 그런 비방을 시도해도 안될 수도 있잖아요 어 그쵸 그쵸 네, 뭐, 뭐 100% 된다고 하면 좀 그거, 어려운 그거, 어, 어 그럼요 어렵죠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네, 그런 건터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그쵸 어떤 이제 터, 그니까 그 공간이 아니라 어떤 그지방령이나 터신을 찾아서 우리가 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좀. 취하던지 아, 해야 음, 되는 음, 부분 상담을 하거나 의논을 해야겠네요 네네 상담을 하거나 의논을 하셔야 돼요 음. <웃음> 그 영상 따라던데그 장소 장소 섭외 재밌었어. 자기 그 피디님이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아, 어, 아, 회가나 흉가가 아, 있으면 아, 아, 아, 자기 집터나 뭐 이런 궁금한 거 있으면 나간다고 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아 그건 뭐있다가뭐더 음, 음, 음. 없지? 요그 질문? 네. 뭐라 이제 집을 판매를 하는데 뭐 이런 타이밍뭐 이런 거? 네, 그 네. 시기? 막 이런 게비방에에서도어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어느 어느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나 이런 것들저 음. 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음... 아 실력 느껴져요. 네네네. 음... 물건 버리는 날짜도 알려줘. 어... <웃음> 버리면 뭐 나쁜 기운 이렇게 이 버리는 건가요? 어 그죠. 이게 사실 이제 되게 이게 이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싹다 모여야지만 뭔가 큰 효과를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요, 어... 아무래도 우리가 약을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빨리 좀 많게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좀 무궁무진한 것 같긴 해. <웃음> 그렇다고 이제 그거를 주의하셔야겠네요. 이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함부로 뭔가를 시도하면. 은 어, 너무... 그쵸. 그치? 그게 제일 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비방비법이 부적은 잘안 내리세요. <웃음> 부적은 음... 잘안 내리세요. 어떤 네. 효염이나 효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좀 쉽게 일상생활에서 내가 접할 수 있는 쉽게 따라할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비방법들을 많이 좀 내려 주시니까 혹여나 뭐안 팔리거나 <웃음> 사야 된다 거나 시점을 모르겠으면 연수당으로 <웃음> 연수당으로 <웃음>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각 그각 터나 그 자리마다 네네. 이제 기운도 다 다르고 또 취해야 할 뭔가 그런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좀 이렇게 음. 뭘 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뭘 해야 된다라는 식의 마무리 멘트 그게 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 어떤 멘트를 해야 할까? <웃음> 그러니까 또, 만약 또 따라 봐. 그쵸, 그쵸. 아니, 그래서. 마냥 따라 하실까봐 그렇죠 만약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응. 어느 시점과 어느 기점을 보셔야 되,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기운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그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목적에 어떤 용도로 쓸것이냐 대해서는 확실히 찝고 가셔야 돼요 응. 응. 괜히 남용에다 더 묶일 수가 있어 응. 그리고 비방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웃음> 답답하시면 오시는 걸로 <웃음> 어, 답답하시면 연서당으로 오시는 걸로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